덥고 습하고 덥고 습하고 어휴, 예술하기엔 영 별로인 동네야 인간들 중에 너만 빼고 전부 박멸해버리면 한결 나을텐데 안그래? 소금 냄새 물씬한 편곡으로 환하게 하지 말아줄래요? 빈틈 쉽네 구멍이 멋지시네요 레즈에르 얍! 정신 차려 게르찬동콘브리오내 휴식을 방해하지 말아줄래? 기억에 남을 무대가 되겠네 작별 인사 대신이라고 생각해 네 죽음은 경쾌하게 다가올 거야 작별 인사 대신이라고 생각해 흥이 너무 올랐나? 팔이 날리는 지금을 즐겨두라고 매니저씨 조금만 있으면 내 연주에 홀린 관객들로 거리에 발디딜 틈 없을 테니까